냄새 날까봐 담배를 끊어요 전자 담배 마때혹해대탈가좀마요 삼겹살 먹을 때나요하려고나요 혹시 즘근 네. 영어 공부하시던데 인스타그램에서? 공한거 하나 이야기해 요 I really was... 네. 어무 또우리이여 선생님, 김순아 선생님 김순아 선생님. 저 저도 다큐하는 다큐언니 무항입니다. 네, 네. 저 인도의 팬분이 댓글남겨주셨죠 이거 번역 빨리 필요하다. 다른 것들은 번역돼 있는데 이거 왜 번역 영안돼 있느냐.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오셨습니다. 음, 오케이 오케이 넣습니다. 네. 네. 기본적인 레벨 테스트를 아,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, 아, 저... 아, we we are runchi. 런치가 아니라 런치. 아, 런치. r u n c h what's your favorite music? Uh, my favorite music. Korea indie band, Health brother and uh, that song name I, I can't I can't remember. I can't remember. Helpful? 네. 그... 네. <웃음> <웃음> yeah. Helpful. Yeah. Ah, half? h h a l Half? Half? Half? Half? h l f Half? Half? Half? Half? 더 a l 더 있지. 아 그렇죠 그렇죠. 투파드, 아니면은 배가 다르다니까 배이배 배 아니에요? 어, 투마더가 맞는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예, 이제 예. 그 근데 왠지 그건 그건 거죠. 그 배만 다르지 진 형제다 약간 호영호 호형, 음. 호영호재가 뭐지 약간 뭐동제재 오영재 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? 블로드블로드와 어? 영어 공부한 느니 <웃음> 지금 내 영어 실력에 멘붕이 오고 있는 중이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<웃음> 그러면 오늘 진행해야 되는 노래 귀엽다네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제목부터 한번 가볼까요? 한글은 그냥 동사만 있어도 이게 돼요. 다 이해를 해. 근데 영어로 넘어가려면 주어랑 목적어가 꼭 나와야 돼 누가 누구를 귀엽다고 한 건데. 제목은 s u m e b o d y said I'm c u t e 라고 동의하십니까? 그거는 너무 길잖아요. 네. 마음에 안 드나? 아니, 그런 <웃음> <아니. 웃음> 제목을 그럼 우리 I'm c u t e 로 갈까요? I'm so cute. 어. Yes, I'm so cute. I'm handsome. handsome. Yeah. I'm handsome! 되게 자쾌개가 예. 강하시네 네 예. <웃음> 아주 자퍽의 예, 노래가 되어어요어 자퍽의 노래가 되고 있어요 이제 빅맨. I'm chubby. chubby that make, make me cute. make me cute 살 빼지 말래요 어차피 못 빼요 You don't diet You can't Never 거기에 네버를 한번 써볼 수도 있죠 Until 살빈지. the day I die u <웃음> day I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사를 피다는 우스 웨이시예요. 몸무게를 줄이는 거를 할아 뺀다는 거예요. 아아 번역을 할 때는 항상 원작자의 의도를 아 파악하는 아 게, 아게 되게 중요해요. 아 보고 싶으면 우산을, 우산을 들고, 마중을 들고 마중을 가네요. I m i s miss miss do taking umbrella. 그다음 뭐라 그랬대? 마중 을 간다는 뭐라 그랬대? 에스코트 에스코트. <웃음> 에스코트. <웃음> If you I miss it, taking umbrella. 에스코트. if i want to see when, when i want to see her, her taking umbrella 누가 I 우산과 함께 간다 약간 이런 느낌 아. 저도 좋을 것같아 t a k e 가 아니라 주게 더어뭐 어, 그런 umbrella. 느낌. Umbrella. 저도, 어. 응. 그래 뭐 위드 그, 이런 느낌 해도 좋고 i go to see her with my umbrella 음. 아 uh, yeah, yeah, yeah. see... 아이고 좋을 것 같아요. 어? 그 저건 내 with my umbrella 햇볕은쨍쨍 비올까봐 햇볕쨍쨍 와 선샤인 Maybe raining 날씨가 야, 좋아서 데리러 를? 왔어요 자 햇병은 쨍쨍은 어떻게? 선샤인 <놀람> 어? <놀람> <놀람> It's sunny sunny sunny sunny 이게 햇병은 쨍쨍나 sunny, sunny. <놀람> yeah, sunny. sunny. <놀람> but it may rain 여기 공부.. 영어공부 채널이었나요? such a fine day 맞아 약간 어, 이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어, I want to see a such a fine day 그렇게 해도 돼 First time we start t friend. s s h e s a i d <웃음> 아, 이거 를 이거 진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 i 음. s is. t h s t h e s s h e s t h l s s me, s t h e s a y i s l e t u s b e t r i s n d i s is. t s is. This is. i s is. This 그 s This is. This is. This is. This is. This is. This is. This is. This i <웃음> 아니 아니, 뭐지왜 어? 되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, 여자들이. 귀여운 남자들한테. 이아아 말을 하기 위한 비탄이라기보다는 아아아 이게... 밑밥으로 아, 아너너 되게. She said let us be friends. 아 이게 아, friend. 되게, 되게 가슴 찢어지는 아, 말이죠 어떻게 보면. 아, 아, 아, 아, 그 우리가 아, 아, 제일, 아, 아, 제일 싫어하는 게 친구로 시작하잖아요 제일 고소 칠때싸 싸움 뭐라 그래 요 유법. 그래서 나난 친구가 어. 싫어요. 그래서 친구 없어요. I no want to friends. No want to you. I hate f r i e n d So I don't have a friend. 맞아, 맞아 아, 맞아 이거 맞아 근데 좀더 강하게 하려면 I hate friends, yeah? so I have no friends. 아, 아.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. 나이 old, 많아도 괜찮아요. Old man, OK. a <웃음> y 야, 나 너가 생각한 거다 나이 나 많아. 음. Is it OK? 이렇게 음.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? 음. I'm older than you think. 아, I'm um, older, older than you think. 근데 you 이건 약간 think. 김치국 어. 아닌가요? 약간. 네. <웃음> <웃음> 당신만 아세요, 서른이. It's my secret. 더리테모니라 너무 혼자 가 가시... 이거 아, 되게 really? 좋아요. 어 시크릿은 당신만 아세요를 시크릿스라고 번역한 거 되게 좋아요. l e t me 37. tell you a secret. I'm sorry. I'm sorry. 빛도 없고 이것도 오, 없어요. 안할 걸. Yeah 아, no money. 어, 맞아 맞아. 앞에 빛도 똑같이 <웃음> 하는데 두개다 아. I ain't got no that. Ain't 역시 I ain't got no that. I ain't got, got no money. money. 이지컴 이지고 같은 어, 느낌이야나 나 딴따라예요. <웃음> 자, 딴따라. 딴따라가 어떻게 되는지. 우리 한 명씩 따라. 다 들어볼게요. 딴따라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할까? I'm outside musician. 딴따라. 보겠어. 진짜 모르죠. 아, 집시. 아까 어 어. 집시. <목소리> 집시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집시 <짐씨> 괜찮네. <목소리> 어, 그게 조금 더 닮아 가기는 해요. 그러니까 탄타라가 한국말이 아니에요. 아아. 그러니까, 아 영어에서 온 건데 아 원래 아 탄탈해 가지고 트럼펫 나팔 부는 아 사람들. 아 I'm a I, I am a singing. 아, 아. I am yes. <목소리> a singing clown. Yes. I am 아, 너무 아쉬워요. 일절을 벌스, 벌스만 해석는데이게 너무 아쉽네요 d 치 n 지 cheat that. Don't cheat 다 h a t a n d b e a r a e a e 세 여기 파도가 너무 세 해변에 있으면 머리가 터질까 누가 먹어버릴까 나를 씻는다 해도 되는게 없으니 그 두려움 따위 사라져버렸지 나를 챙기는 애픽과 다른 뜨거운 눈빛들은 풍간이 안돼 난 장님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빛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나가야 할 빛이 생겼다